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CJB 뉴스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청주에서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청원구에 사는 50대 강사 A씨는 지난 8일과 9일 청주와 괴산의 초등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확인돼 청주시와 교육당국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메인 블랙박스가 방송됩니다.